이 녀석은 마리아. 아, 눈물로 바코, 눈물로 표정 눈물로 바꿔바 음, <끝> 울라고? 음, 울어. 갑자기? 음, 울어. 깜깜하고. <끝> <끝> <끝> 아, 이거. 으으표정때 괜찮다. 얘들아 근데 니네 왜 울고 있는거야 으 <웃음> <웃음> <웃음> 그게 말이지 어. 그게 말이지 모르겠지 모르겠지 까먹었다 몰라 이뇨맨이 울래 오. 오늘은 말이야 우리가 지었던 맵을 모두 다 삭제를 할거야 허 <웃음> 그건 진짜 슬픈 일이야 오 우리의 추억들을 삭제하는 거지 우리의 추억들을 삭제해볼까? 추억을 응. 삭제하다니 니네 왜 삭제하는데? 돈이 필요하거든 어 <웃음> 이거는 옛날에 만들었던 사항때 썼던 가난맵이야 가난맵 가난맵? 음, 가난맵이지 오 이건 삭제할만한데 여보는? <웃음> 그니까 야넌 피도 눈물도 없냐 우리의 추억들을 이건 그렇게. 추억이 아니야 내 추억은 아닌 것 같아 적어도 가난한지 376원 얼마 안주네 가난해서 그런가 다음에는 월룸 오. 와 여기에서 <웃음> 여메아 <여매나> 술을 <웃음> 얼마나 마신 거야 여기서 <웃음> 어 여기 쓰니까 인생 망한 거 같아 <웃음> 여배나 여기는 로. 어 화장실에 물 새는 거봐 <웃음> 이끼도 끼고 있어 헐. <웃음> 옛날에 만들었던 솔로 맵이었어 솔로 맵여메나이 집을 삭제하기로 한건 최고의 선택인 거 같아 로. 솔로 탈출하자 삭제 솔로는 저렇게 힘든 거구나 3,000원 나온다 와 많이 나오네 이번 집은 1,000원으로 음. 지은 <웃음> 방 추억이. 뭐 어디 지었는데? 여기 여기 여기는 단 1,000달러로 지은 곳이라고 아. 잘 지었지? 어 근데 1,000달러 치고 꽤나 괜찮아 보이면서 또천원짜리 같네? <웃음> 너, 너 너. 없어? 아니 너 표정이 왜 그래? 아, 좀 마음에 안 짓네 여기 팔까? 그래, 팔자. 뭐 어. 이거 팔자. 팔자. 천 원으로 지은 방이었구요. 팔만 하죠? 음. 어, 나이집 기억나. 연맨이가 열심히 지었었어. 음, 맞다. 맞아, 맞아. 이번 맵은 물음표, 물음표 맵이야. 무슨 맵이지? 어... 야, 이거는 어... 뭐야? 진짜 물음표, 물음표로 한 이거 팔까? 이게 뭐야? 몰라 나도 오 <웃음> 어, 근데 여기 2층에서 사항극을 했던 기억이 있어 음, 사항극을 어, 했던 나도. 맵이구나 팔아 <웃음> 이겹은 어쨌든 잘 가라 오 어, 어? 여긴 뭐야 하나박스다 이 맵은 우리가 열심히 지은 냉장고 하우스야 아나 기억났어 나는... 내가 여기서 냉장고만 채... 있는 거 아니야 채... 여기. 내가 여기 신선 칸 지었어 내가 내가 1층 지었어 아, 디저트칸 맞아 아, 내가 1층도 맞아. 지었어 담미호가 지은 1층 와잘 지었는데 이거 나는 항상 잘 짓지 진짜 이뻤는데 이거 카페잖아 맞아 디저트칸 카페야 와잘 지었다 2층은 내거야내거내거내거도 가야돼 내 가볼까? 내 가야 볼까 여기 올라가서 여고 여기 여기는 이제 채소를 보관하는 신선칸 맞아 신선칸이야 신선 냉장고 야잘 지웠는데 어. 이거 채소 보관하는 곳 맞아 여기 상추이고 굉장히 내가 잘 길러놨었는데 그니까 말이야 이거 잘 지웠었는데 아쉽대 이거 어떻게 나가는데 아 이렇게 몰라 자 그리고 비행 <웃음> 여기 이렇게 케찹도 넣어놓은 건데 옆에 그리고 마지막에 맞아. 맨 위쯤은 내가 지은 냉동판이었나 맞아 너가 지을때 나랑 리아가 엄청 방해했잖아 기억나? 맞아 정말 맞아 정말 화가나서 그때 화를 많이 냈었는데 아 맞아 시청자 여러분들은 모르실거예요 <웃음> 여기 보이는 이 케이크 있죠? <웃음> 음. 이 케이크를 여맨님이 열심히 짓고 있을 때 제가 저기 멀리 있는 섬으로 보내버렸거든요 <웃음> 내가 막 깔깔깔 걸었어요 옆에서 기억나네 근데 기억나. 여맨님이 또 반응이 또 엄청 웃겼어요 저한테 욕을 하셨거든요 <웃음> 여기 지어진 거 되게 많다 돈 많이 나오겠다 ]겠다. 돈 한번 팔아볼게 냉장고집 와 이거 진짜 아깝지만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어? 3,997원 와 진짜 얼마 안 나온다 한원 맞을까? 3만원... 4만원 누룩던 거 같은데 오. 이번 집은... 방이네요 방 방이다 오. 어떤 방이었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예쁘게 지었던 방인 것 같습니다. 벽돌도 있고, 약 어, 여기 이렇게. 내가 지은 어, 방이다. 여기는 아가 지은 방이네. 노랑색 방을 아 이게 초록색 방, 노랑색 방, 그리고 아, 아, 뭐, 보라색 색깔은... 방. 어, 색깔마다 어. 컨셉을 잡았던 방이네. 아왜 이렇게 잘 지었어? 미호가 지었던 곳인데 와잘 지었다. 어. 여기. 기억 을때 기억이 나 내가 여기 좀 많이 도와줬어 뭔 소리야 그런 기억 없는 데 나는 right? 거짓말 치고 있네 어! 나 여기 기억나는 거 있어 여매니가이 right. 벽불 질때 욕했어 <웃음> 나 <웃음> 아, 맨날 맞아. 욕해? 어나 기억났어 어... 아벽돌 진짜 엄청 힘드네 이러면서 네. 네.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웃음> 맞아 맞아 여매니 욕을 좀 달고 사는 거 같다 <웃음> 우리 이거 편때나? 글쎄. 이번에는 레인보우 하우스인데 기억이 납니다 이거는 최근에 했던거기 때문에 진짜 잘 지었다고 평이 많았죠? 처음에는 이제 오렌지 아, 아, 와 아. 너무 이쁘다 이건 팔기가 싫다 맞아 이건 팔지 말자 우리 왜냐하면은 이게 요루루가 역작이거든? 어 맞아 여기였다 와 이게 손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엄청났지 여기 엄청났지 진짜 이게 오, 여기도 쓰리병기네? 야 쓰리 병 3시 기 어? 3시 기0 3시 50. 3시 50. 3시 50. 3시 50. 3시 50. 3시 50. 3시 어 그리고 50. 댕댕이가 지었던 핑크 하우스 3시 그리고 위에는 여기 맨 위층 가면 0 3시 50. 3시 50. 3시 아 레드하우스 블루하우스 이뻤지 이뻤지 오. 얘 진짜 잘 만들었어 이중잘 만들었는데 이제안왼 문제... 위층 보면 맨 팔고 ]거든? 싶은 마음 생길걸? 야자 팔까? 그러면 <웃음> 이 집만 팔자 이 집만 아... <웃음> <웃음> 이 집만 이렇게 없애버리는거데아 어, 어, 어, 이거 입 너무 화나 입와나 이거 잘 짓긴 했네 나 이거 진흙대가 지었잖아 지흙대가 음. 바지였다고 나한테 보라고 하는 거야? 음. 그래서 보고 나 진짜 심하게 말했어 아 욕했구나 <웃음> 맞아 <웃음> 욕은 나쁜 거야 어, 근데 왜 지하로 안 봐줘? 어? 지하, 아맞다 지하도 있었지 지하에 니아 거. 맞아 그린하우스가 있었었어 맞아 여기 나는데 그린 뭐야. 수영장 그린 수영장 잘 지웠다 어이... 좋고, 이거는 안팔래 왜? 그냥 왜? 뭔가 아깝잖아 뿅. 자 얘들아 이제 마지막 집인데 이 집은 굉장히 어이... 슬플거야 왜? 눈물을 참아도 좋아 뭐지? 우리가 상황극을 <웃음> <서한극을 웃음> 정말 많이 했던 <웃음> <웃음> <웃음> 어, 여기 판다고? 여기 이 중에 내 밥이랑 내 물그릇 잘 있어 오, <웃음> 여기 내 밥그릇 내 물그릇 잘 있어 입양사소 하면서 제일 많이 사온 그을 많이 했던 어, 많은 영상이 나왔던 그런 맵이라고 여길 판다고? 음, 물나 눈물이 나, 물 나, 물물 나. 물 나. 눈물이 멈추지않아 여기를 팔면서 잉여맨 가족집 팔면서 500원 나왔네헐 너무 예다자 어쨌든 눈물이 멈추잖아자 <웃음> <웃음> 어쨌든 이렇게 잉여맨 어 지금까지 지었던 맵을 모두 팔아봤는데요 음 이렇게 팔아본 이유는 이제 새로운 마음 가짐으로 또 새로운 거를 또 채워넣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팔아봤고요 여러분들도 아쉽거나 재밌으셨다면 여러분들. 다녀. 다녀. 뼈. 구독. 뼈.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여러분들, 안녕~ 구독, 구독, 구독, 아요 안녕!